뭐 반표 타닥 타닥 하니야 뭐 하니? 소꿉장난는 하니? 아, 김치야. 김치 만들려고요. 어색어색. 어색, 생각 좀. 에, 라이 녀석아. 일인데라. 어? 김치란 이렇게 담근다는 걸 보여 줄 테니까. 아, 어... 점점점. 이게 불통이냐? 철벅 철벅. 썸 톡탁. 썸 톡탁. 썸 톡탁. 음식 맛이란 손끝에서 우러나는 음. 정성과 양념량에 따른 거란 말이다 이 말이야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난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자 취했기 때문에 다 알아 곧, 곧, 곧. 그래서 나는 어려서 혼자도 살아보고 고생하며 큰걸 찬성하는 사람이다 새우젓! 저런 기준으로 본다면 하니? 음, 너를 보거든 안심했다 난 얼마든지 혼자임으로 꿋꿋하게 지낼 라이야 우후 자, 좀 봐봐라 어헤 아 슉! 냠냠 쩝쩝 우와 야 맛있다 <머리> <머리> 점심을 핀대떡으로 떼웠더니 저녁 신세 좀 치자, 엉? 쌀이 없잖아 에이? 자, 여기, 가서우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우 우리의 삶을 살아가에서 우리의 보리에 흰쌀 섞은 걸로 사왔어요! 음. 그게 음. 싸거든요! 나다 <웃음> 타람쥐 만하게 빨리 더 갔다 왔네! 이리네! 오호우! 아, 녕 음… 네? 너 달리기 좋아하니? 그 뭐냐 육상이란 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뛰는 거야? 저도 가끔 한 번씩 힘차게 달려봤음 하고 생각해요… 숨이 차도록… 특히 엄마 생각이 날때 엄마 품까지 달려보고 싶어요… 하늘 끝까지라도… 그래 그래… 그렇게 마음이 울적할 때한 번씩 달리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지지… 그래서 선생님도 달리기를 좋아한단다? 아니! 우리 육상부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 <웃음> 좋아요 선생님! 아! <웃음>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탕탕탕탕탕탕. 모이세요? 오우, 오우. 아, 모이세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자자 재선을 지킵시다. 탕탕탕탕. 자, 자 탕탕탕. 나 자, 달리기 좀 한다. 오세요, 오세요. 긴 날이 쏟아 온 육상부 대모집 선착순 천 명의 한함 홍덕계. 큰일 났어요. 우리 무용부 애들도 모두 달려나갔어요. 백군도부 김사부,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예? 그니까요! 러 <목소리> 모든 관심이 육상부로 벌리는 게 아닐까요? 예? 예? 큰일이군! 예! 접수, 대, 장, 촉! 자, 그럼 지금부터 접수를 시작하겠다! 천천히 한영씨! 어이! 땜요 한이 14세... 기분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질 아니? 아니다! 오! 좋아! 일번은 하니! 어디 보자, 다음은 한이는 왔고… 쌤! 희죽죽니야딱딱야수가 응? 가는 곳에 제가 빠질 수 있나? 반세! 또그 다음 선착순 천명이야 빨리 와. 어, 얼음표. 어? 저... 다음 학생. 저도 할래요. 백표! 야, 쟤는 자? 어. 어? 에? 저 길다른 어. 아이 또 넣었어. 저번에 우리 대권도 부에 왔었는데. 농성문 넣으자. 우리 배구부에도 왔었어. 크크크크크크. 우리 무용부에도 며칠 나왔었잖아 무용부? <웃음> 간식 만추면 <주면> 다가본다며? <웃음> 역도부가 생기면 <웃음> 저동치로 거기도 가겠네 <웃음> <웃음> 훌쩍 훌쩍 <웃음> 제 이름은 양길루입니다뭐 어때? 좋아 너는 3번? 광! 그래서 간식은 언제… 음, 음. 해? 뭐니… 다음… j u m 땀 삐질 m 요 j 학생 화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o y o o o o o Ah, yeah! Yuxangbukai Paddy Paddy Paddy n a 자고봐요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언니 저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뭘뭐 했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지? 육상붙께 선생님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저괴자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교장 선생님 앞으로 홍 선생님 때문에 고달프시겠습니다 <웃음> 지원해 달라고 때를 <웃음> 부릴 <부를 웃음> 테니… 아이고 뭐지? 흥! <웃음> 어림없는 소리! 우리 학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줄 알아요!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일이니까자기 월급 타러서안다지말다지나 몰라요! 아이고 숨차 교장장만5년이가내가 당할 것같아요 무조건 돈 없다고 해야지! 하! 아이고 숨기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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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 훌륭한 성적을 올리면 그델 이사 가는 거다!!! 그땐 대구부가 쓰고 있는 체육관을 이수했어!!! 우리 육상부 본부를 그곳에 진짜... 차리주라!!! 어라? 내일부터 그런 각으로 연습에 들어간다! 알았냐? 어? 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질문이란 좋은 것이다? 뭔데 <웃음> 간식은 언제 박습니까 <웃음> 너무 한결같아. 양길이 너 <웃음> 아, 또박, 또박. 어서 이제부터 시작이군. 시작이반이니까 다 한거나 마찬가지야. <웃음> 들어라. 자신 있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는 꼭 건져낼 테다. 깜짝 마요! 마침 선생님들이 음, 전부 뭐, 모여 있었군요. 샌드 후빵면, 후빵면, 후빵면. 지금 뭐 하세요? 육상부 기부금 내줄 선생님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 홍 쌤, 전화 왔어요. 아, 이 바쁜데 무슨 전화야? 네, 그다? 그다음. 네, 예, 예 홍도끼 얼시다. 아. 예, 이재 씨 안녕하십니까? 그럼요, 한의 문제는 염려 놓으시고 저에게 맡겨놓으세요 예,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탈컥! 자, 그럼 기부금을! 어잉! 어디갔어? 어디갔어? 머나먼 중동 땅에서 땀 흘리고 계실 아빠에게 아빠, 오늘은 있지? 육상부에 가입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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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는 엄마만을 생각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엄마만을… 오야! 득담! <웃음> 왜? 사과 뒤적뒤적 소세지 후유 식빵! 이야 이건 파인애플 통조림 아냐! 가자 가자 신난다! <웃음> 창수야! 뜨끔. 너 뭐하니? 화들짝 뚫음 <웃음> 끄 냉장고가 텅비었네 통피지 통피지 통피지 두 이리 내려봐 땀비지 그, 어머나 세상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아빠 술안주용 치즈까지 몽짱 꾸려놨네 너 학교에 다가슈퍼마켓 자리작정이야 간식으로 먹을거라 면 예, 따. 달랑달랑. 어, 이거면 충분해. 아니, 오렌지 두개 가지고 뭐해요 이것만 먹고 육상을 어떻게 막띄 텐데 에? 육상. 도망, 도망, 너 마, 그런 마, 거 하지 말랬더니 기어야 하는구나. 돈 내놔. 어, 엄마는 삼대독자 외아들이 굶어 죽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공부만 하래. 굶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컴퓨터나 로봇신데 <웃음> 빨리 각나하으 <학교나가>. <웃음> 쿵시롱 쿵시롱 씩씩 맨날 다 하면 엄마는 쯩 이걸 어떻게 장피하게 아니야 베네놀 어이 나 하나 둘셋 번호 끝 육삼 번 전원 집합 완료 아니. 어, 음, 너희들! 연습 첫날부터 옷차림이 그게 뭐냐? 빨래 어, 집에서 뛰쳐나온 차림으로 뛸 거냐? 음, 음. 양길이, 그건 팬티 아니냐? 나 양길이… 예, 팬티는 아빠 거고 러닝은 귀찮아서 안 입고 왔어요… 끙… 안 되겠다! 너희들 유니폼부터 준비해야겠다! 뻘 좀. 내가 얼른 시장에 다녀올 테니 그동안 연습해! <웃음> 올때 간식이야. <웃음> 아니야, 우리 <웃음> 연습하기 전에 과일 하나씩 먹자. <웃음> 하트! 내가 넣주려고 일부러. <웃음> <웃음> 텅텅. 여기 있던 오렌지 어디 갔어? 너고현미난 <웃음> 어? 누가 버리는 건줄 알았지 뭐야. <웃음> 그 그. <웃음> 이마딱. 앞으로 저먹부와 함께 하려면 피곤하겠다. <웃음> <웃음> 예, 빨리 러닝이나 하자. 따라와, 빨리. 하나 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아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아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다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아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 음! <놀람> <목소리> 유니폼 사느라 돈을 다 썼더니 라면 한 봉지 살 돈도 없네. 아휴, 할수 없다. 오늘도 외상이다. 뭐라고 d i s 지 l t o n Dome. h a l s o 니 p t a Onel Do. Where's Anita? Borrow to Lodet, Tch, Tch, t c 표 응? 신발? 콜콜콜콜콜 콜콜콜콜 콜콜콜콜 큰아버님! 콜콜 헤잇! 내 깨뼈! 아, 속개냐! 철받으시와요 큰아버님 꾸벅 어냐 그동안 잘 있었느냐 <bitBefore your rules> 아니 농사는 어쩌시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Pastor, 아니, 어쩌시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아, 아따! <웃음> 여성아, 뭐 부터 죽이고 좀 보자! <lunch> <Spongezkbe constitutional League> <Sydizoicism> 됐다. <웃음> 너도 한장 <잔> 바꿔라. 침착해. 여전하시군요. <웃음> 쭉 올까? 아, 그런데 아무리 응. 혼자 사는 총각방이라지만, 방꼬이 이게 뭐냐? <웃음> 도깨비가 살아도 이것보단 깨끗하겠다. 두께야, 너를 부모 대신 네가 20년 넘게 키워왔으니, 너는 내 친자식이다. 다름없다. 난구지 너를 시골로 불러내려서 농사나지? 으라고 하진 않겠다. 너는 너대로 네 자신에 맞는 일이 있을 테니까. 쭉쭉쭉쭉. 아, 예, 예. 허나 사람이란 때가 되면 짝을 찾아 혼례를 지르는 법. 특히 니네 꼴을 보니 니네 결혼을 더욱 더 서둘러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는 색시감을 골라놨다. 빠른 실일내 날짜를 잡도록 해라. 예, 섹시요 겁나 깊혀. 자, 여기 섹시 사진 있으니 보거라. 첩. 먼저 니네 마음에 들어야니까 하 탁. 에헨. 보나마나 색시감으론 어? 최고일거다. 어, 삐진. 화살 빼쭈. 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우 <웃음> <웃음> 저 이쁘지요? 윙크 아! 아, 아이고그 어, 어, 어, 어. 정도로 마음에 드느냐? 어, 어, 어, 참하고있지으아 톨. 놔! 둘라! 아, 아, 방치하나 흔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리는 너무 넓게 말리지 마! 하나 붙여! 컷! 힘차게! 어이, 육상부수고다 우리 배구으로 들어오면 실내에서 놀수 있다니까? 어라, 러닝폼은 어디서 빌려입었냐? 뭘좀 줄까? 관심 두지 마라! 빨리 좋은 성적을 올려서 저 체육관을 차지하면 되는 거야. 끝까지 태우대만 치면 뭐 해? 보이는 거보다 내용물이 좋아야지. 엄칫 잠깐… 다시 한번 음. 음. 아, 이거 참. 내용물도 내용물 지 이거야 원, 번들번들 홍두깨 25세 외모를 좀 많이 따지는 편 흐이그 음, 두께야! 대한민국 전지에 그만한 섹시도 없느니라! 하하하하하하 어? 개야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니 너도 마음에 드는 걸로 알고 간다! 하하하하하하하 응? <웃음> 음. 샘 <듬> 쌤, 어디 아프세요? 얼굴에 핏기가 없어졌어요 음… 점심을 안 잡수셨나 봐 으흐, 아니다 음. 속이 좀 이상해서 어, 달달달달달.. 돋 하… 오늘은 계획표 보고 너희들끼리 연습하도록 해라 편히 쉬세요 호호! 한이참 너희들! 내가 사준 유니폼 아껴 입어라! 적어도 <듬> 3년은 입어야 해! <듬> 양귀미 넌왜 그래? 한숨 푹 푹. 폭… 여보, 저 예쁘죠? 그죠? 안 계시는 줄 알아서 뭘 심지는데? 아씨, 시다 말라뷰? 아! 사 아! 깜짝이야! 맨디! 으아아 시끄러! 시집도 못 가보고 간 떨어져 죽을 뻔했잖아요? 빠득빠득! 어. 풍겸선생 <웃음> 몰랐는데 그 정도면 정말 미인이십니다… 아, 놀리지 마세요 아, 아, 거기서요? 부는데 아, 왜? 아, 쌤? 운동장에 나가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육상부 한이하고 배구부 아이들이 한판 붙는데 그게 있잖아요 뭐야?! 홍두키 2 5세 한이에게 미감한 편! 야야 대포까지도원했냐 맹랑한 1학년 꼬마야 비싼 대구공을 물아뜯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니 어쩔 거야 육상부 자체가 불안다 이봐요 허치이이 금쪽 같은 유니폼이 찢긴 건어쩌고요 나달라달? 못 빠지! 아니야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흥! 땀 삐질 땀 삐질 그 쟤들이 먼저 우리를 놀렸어요! 아니한테 육상부가 아니라 화장실 청소분화하라고 했어요! 뭐야! 부들부들! 그러니까 화장실 옆에 육상본부를 차렸다고 무시했다 이거지? 아니야 차렸다! 그런 녀석들에게는 육상부의 매운 맛을 보여줘야 돼! 좋다! 어... 빠른 시간 내에 배구부를 화장실 옆으로 내쫓고 저 체육관을 우리가 차지하자. 아... 아니, 홍두깨 선생 그게 무슨 경찰 간손이야 아, 사태지. 우리 배구부를 몰아낸다고? 아! 왜안될것 같수? 아! 우리가 전국 규모 대회에서 금메달이나 그 몇개 따와봐요. 매번 팔 강에도 못 드는 배구부 바로 밀려서 화장실 행이겠지. 어림없지 잘리 잘래? 아! 그 실력으로 어디 몰아내보시자! 뭘 까지 만 기다려야! 눈밭에서 동계훈을 하게 만들어드릴테니 예! 이 멍청한 녀석들! 빨리 따라 들어와! 오늘 못 연습 못두 배다! 불러... 알겠나! <웃음> 문 탕! <탁>! 기리주리중얼중 <웃음> <주말> <웃음> 바느질? 쇼! 쇼! 쇼! 그래도 등판이 찢어져서 다행이다 허니야 이렇게 촘촘히 꿰매면 날씨... 새것이나 다름없을 어... 거다 으쇼! 슉! 슉! 아 너도 어... 참성질 한번 불같다! 어... 어... 새로 산 유니폼을 봐서라도 참아있다헴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렇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상대방을 <웃음> 이해해줘야 할 때도 있단다 에헴! 슉슉 음... 어른들의 세계는 참 복잡해서, 참 복잡해서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웃음> 어, 멋진 말 하고 있어. 너무 좋아. <웃음> 그러니까, 음, 예를 하나 들자면, 어찌? 하니, 너는 네 아빠나 그 연예인 아줌마를 너무 거부만 하는 것 같아. 음 멋져, 좋아. 그 유지의 아줌마를 좀더 좋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똑! 물론, 친엄마보다 못하겠지만. <웃음> 자, 다 됐다. 내 솜씨가 어떠? 무름표? 점점쩜쩜쩜 무름표? 미치!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그 속도야! 거, 그 속도라! <웃음> 저저 녀석. 부들부들 부들부들. 알았어. 그 조그만 몸에서 나오는 스피드의 정체를 알것 같아. 어린 녀석이 무서운 놈. 두고 봐난 분명 세계 최고의 스발이터 한글이 주제가 될 거야 나+ 마 나+ 나+ 나+ 나+ 마가 나+ 일 좋아... 나+ 마 가슴 나+ 으로뛰 나+ 들어서 나+ 굴을묻 나+ 면참편 나+ 하더라 나+ 언젠가 한 번은 엄마 브로지치에려서 피가 났었지만 그래도 좋더라 그렇게 엄마의 품이 너무 좋더라 난 그런데 엄마... 나도 꼭 귀찮다고 하면 사실이야 그런가 봐 그러니까 하니 곁을 떠난 거지 그러니까 하니만 혼자 남겨놓은 거지 엄마... 어디 있어? 엄마 품속까지 달릴 거야 엄마 품속까지… 내집살금 살금살금 눈치 눈치 으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다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 명화야 너도 빨리 밥먹고 학교 가야! 으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냉장고가 또텅비었어또 창수 큰그 녀석 짓이야 우유 빵 소시지 과일 과자 반찬들까지 몽땅 아... 없어졌어 부들부들 어휴 저번에도 그러더니 음... 또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못사 먹겠어 반찬먹을이라 그럴 거예요 엄마 아 사내 녀석이 잘 먹으면 좋지 뭘 그래요 <웃음> 그래요 김치 하나랑 식사해도 음... 좋단 그치? 말이죠. <웃음> 점심 때 한이 앞에 내놓고 같이 먹자고 해야지 신난다. <웃음> 어, 나 좋았다. 너다 주었다. 너다 먹어. 그래야지. 그러면 한이가 날 좋아겠지. 하 <웃음> 한이야 고래고래 고래! 학교 가자 고래고래. 고래! 어 헉. 조용. 아, 아, 아, 아. 물음표. 어, 벌써 갔나? 빼꼼 기웃기웃. 칼, 칼… 아… 느낌표… 걸. <웃음> 벌컥! 하니야, 어, 학교 안 가니? 오늘부터 아침 을련도안 됐잖아! 어, 너냐? 하니, 어, 음. 너 어디 아프니? 아니… 공지진… 근데 왜 자고 있어? 얼른 밥 먹고 회릭 어, 바, 밥이… 비, 빙그릇이야… 빙그릇… 아니 어, 너, 너… 아... 어... 소녀는 순간 목이며 말을 잇지 못한다 음... 아니야 아, 배고프면 아, 언제든 말해 그래. 내가 맨날 싸다 줄게 귀찮 귀찮 소녀는 소녀가 하니 하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보인다 아, 우와 점심시간이다! 하하 아니야 이거 같이 아니야. 먹자 하트 뿅뿅 우리, 우리 엄마가 음? 어찌나 많이 싸주시던지 음, 하트 뿅뿅뿅 너희들은 저리 비켜! 음! 와! 이다 음 절로 가! 와와와 와! 워 와! 음 와! 와! 와! 이런 걸 먹어둬야 달리기도 잘하고 배구부 애들도 때려주고 으어! 야! 내가 거지야? 어! 이런 거나얻어먹게끌들끌 너한테 동정 <웃음> 받을 이유 없거든? 강수야! <웃음> <웃음> <웃음> 너희 집 슈퍼 아니? 덜들덜덜덜덜 가져오면 안 돼? 안돼, 반찬까지 할나봐 아이고 더들. 치! 자기가 뭐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다고! 더벅더벅 시무룩 애써 싸간 걸로 엉뚱한 녀석들만 횡재했잖아! 억울억울! 억울. 어떻게 하면 그 애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머나! 공이 공이 <웃음> 우 여보! 이제 웃어! 어? 네. 여보도 <웃음> 시장 갔다 오는 거예요? 당신 이런 <웃음> 거 들고 다니면 힘들지! 일종일! <웃음> 어, <괜찮은> 공포! 공포! 공포! 공포! 공포! 공포! 공포! 공포! 공포! 공 느낌표 무 쫙쫙 알았다. 하니을편하게 하는 법 벌쩍벌쩍 벌쩍. 배도 안 고프고 벌쩍벌쩍 벌쩍. 침대에서 자고 벌쩍벌쩍 손녀 벌쩍. 아직 사랑이라는 그걸그 모른다. 그냥 무작정 손녀가 좋을 뿐이다. 그의 생각에는 왠지 그냥 가슴이 두근거릴 뿐이다. 찌! 찌! <웃음> 엄마! 나 결혼할 테야! <웃음> 결혼 시켜줘! 그래 결혼해라! <웃음> 지금 결혼이 문제니 장수 너 냉장고에 좋아지는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 여기는 나의 집, 마이 하우스 띵동! d i 누구세요? 아, 나요 여보 까마귀가 지나간다. 또장수집 아이고 정말. 아이고. 아 d i 바 누구세요? 엄마 좋아요 명화. 또또 장수집. 집. <웃음> <웃음> <웃음> 가족회의 중 여보, 당신이 좀 얘기해 보구려. 나 몰라요. 당신 닮아 그런 거니까 책임져요. 왜저 장가 보내준다고 빨리 허락해 주세요. 어머 장가 보내. 보내 보내. 어 나도 아직 못 갔어 얘. 명화 이0대 아직 무술인 편 흠... 음. 아 반짝? 흥! 창수야 결혼이란 것은 몰두. 가장으로 서의 책임이 있어야 하고 아또에아한 느낌 표! 그렇지 창수나 결혼하면 어떻게 먹고살래? 돈! 이 어디 있어 창수? 내말 이게 아빠 돈 많잖아요 그냥 여기서 살면 되죠 으이그! 저래서 자식 키워봐야! 빨래는 엄마, 방청소는 누나! 끄덕끄덕!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놀람> <놀람> 후, 좋다! 좋다고 치자! 도대체 섹시감은 골라놓고서 하는 얘기냐 지금? 누구랑 결혼하려고… <웃음> 그거야, 하트하트… 하트. 누가 뭐 섹시도 없을까봐요! 아니요아니으 하니. <웃음> 아이고, 내 머리! 여보! 여보! 엄마! 엄마 머리! <웃음> 나는 머름달 새벽 5시 30분 어느 건물 앞 모모 신문 보급소 <웃음> 아니, 너가 정말 중학생이란 말야? 쪼짝금징딩하니 진짜 그 조그만 몸으로 정말 신문을 돌릴 수 있겠어? 끄덕끄덕~ 참나, 아니 그 키와 그 힘으로 어떻게 무거운 신문 뭉치를 둘 거냐고? 오른표 다섯 개? 성큼성큼, 음, 성큼성큼~ 성큼. 어이! 음악 기다려~ 성큼~ 아 하니 집안 형편이 정, 정, 정, 어려워서 정. 하는 건 아닌 음, 것 같은데~ 귀찮~ 귀찮 청청청청다다다다다다다기보다다다빠다다다다다다 좋아 며칠 데리고 다니도록 해보지 네? 저 잘된 집에 나오면 된다 네? 신문녀 휴릿 여기 빨간대문집에 나오면 된다 이 집은 개를 조심해야 돼 아주 사나워 신문녀 어어 감자녀 와왈왈왈왈 다음 집은 말안 해도 내가 알고 있어 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기다 내가 태어나서 엄마랑 같이 살던 곳 엄마와 내가 살던 집. 그런 표 땅땅. 왜요? 저집 신문 넣는 거 맞잖아요. 내가 신문 넣는 거 미리 봤단 말이에요. 난저집 때문에 잔잔 한 잔잔. 거란 말이에요. 삐질삐질삐질. 삐질 삐질 삐질. 어? 씨. 음바 음저집 신문 넣을 땐 담나머로 얼른 집어넣고 응. 냅다 뛰어. 이유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쑥. 해피 해피. 엄마. <웃음> 엄마. <웃음> 그대로야 계단도 잔디도 야 올해도 대추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겠구나 점점점 <웃음> 저 대추나무 아래에서 엄마가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아기 곰돌이가 죽어서 별이 됐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엄마… <웃음> 엄마, 이제 이 집을 매일 와볼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신문을 돌리면 저절로 오게 되잖아요? <웃음> 물음표?